애들이 네, 네. 응. 근데 너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으니까 갈 생각도 없었어. 아이고야, 응, 왜 이렇게 커졌어? 이게 응, 호랑이 아니야? 어렸을 때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막 운동장 이렇게 엉덩이잖아. 생각했었는데 너무 많이 컸어. 근동이가. 어, 이거 운동. 작았을 때는 뭔가 음. 걱정됐거든. 너무 작아서 음. 뭔가 죽을 것 같은 느낌. 아 맞아, 너무 음. 작았지. <웃음> 근데 지금 너무 커가지고. 미나지고 <웃음> 미나지 동 열녀. 응. 미나. 근데 너무 귀엽다. 역시 너 남자다. 인형 같아, 그렇지? 남자답다, 너는. 산 남자 맞네. 뭐산 남자 겁이 이렇게 많은데. <웃음> 겉모습만 봤을 때. 와우, 엄 m y You're 봐 o o d Papa. I'm not 그거 생각,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 get a l i t 빨리 와. 그 i t of a little bit 니 f a little bit 2주 만에 올수 있잖아 뭐? 가자마자 비자 신청하면 하자마자 하면, 근데 못 하지 엄마 대신 i t o 오늘 전화하라고 했어 음. 여, 그때는 여권이 없으면 그 엄마가 와봤자 음. 의미가 없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권 그, 그, 있잖아. 내가 가져가면 되잖아. 음. 그러면 조금 늦어, 그렇지? 3월 1 2일날쯤 근데 아예 내가 결리를 끝나고 만약에 비자 신청을 한다면 더 늦어지지. 한 4월부터 다니게 되지 않을까? 너무 늦는데? 그러니까 한달 동안 뭐 하지? 수강 신청을 일단. 아, 근데, 일본에 있는 시간은 별로 안 돼. 한 3주도 안 돼. 그치? 근데, 결례해야 되잖아, 한국에서. 여기 있으면 되잖아, 방에 그냥. 아니, 그러니까 수업. 아, 줌으로 해야지, 뭐, 너는. 아, 근데 초반에 한달 만약 못 듣게 되면 최악으로 음. 또 이번 학기 날릴 것 같은데, 너. 다 포기할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, 그건 아니야. 한 달이나 못 가면. 아, 근데, 3월까지 무조건 오, 와야 돼. 할 수도 있을 것 같아, 잘하면. 정상 수업 하는 게 좋아. 처음 에가 진짜 중요해, 애들하고 친해지는데, 알지? 알지. 어, 처음이 진짜 중요하거든? 처음이 계속 가. 꼭 와. 체육과는. 근데, 또... 어, 만약에 비자가, 아, 비자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, 근데. 그러니까, 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지. 와우, 제니바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, 봐. 이거 봐. 와, 아. 왜 이렇게 커? 던치가 아주 진짜... 근데 몸이 좀 여자아이 같아. 그치? 얼굴 봤을 때? 겁이 많고 그랬 이렇게 느려? 응 이렇게 아, 진짜, 진짜 느려. 그런 도 이렇게 <웃음> 느려, 봐봐. 짠! 아니 그런 잡는 으로 하면 안 돼. 느낌이 없어.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만져야 이제 인식을 하니까 손가락이라는 느낌이 거. 없어. 음. 짱. 아니. 아시. 야. 엄마 안 된다 그랬지 그거. 엄마 그거 하지 말라고. 자 그랬지? 우리 채널에 댓글 자주 달아주시는 무즈님한테 한마디 해 줘. 아. 네. 감사. <웃음> 감사. 감사! <웃음> 감사! 거기도 고양이 키우셔. 감사! 우리랑 닮은 고양이도 있 o m 응 on! Come on! Come on! Come on! Come on! Come on! Come on! Come on! Come on! c o 이가 새벽에 또 깨워가지고 그 때마다 놀아주는 거 근데 자주 놀아줘야 오래 산대 외롭고 이러면 오래 못 산대 엄마야? 음... 외로우면 잘 타니까 여행가 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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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e s is so pretty pretty you're so cute <laughs> <laughs>